이런, 늦을 뻔했잖아 <웃음> 쇼타임! 하하!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<고>, 호! 시원, 모! 프 굿바이! 호! 로나 여기야! 하하! 오 사냥의 시간이다 너무 늦었나? 저 세상에서 만나자고! 자! <웃음> <웃음>